많은 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실기의 합격비법을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공부기간과 시간, 공부방법, 실력확인, 합격보장 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기간과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면, 얼마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지만 가장 의미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해당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합격할 만큼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시험이 쉽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 기출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학교에 아는 선배들이 운전면허 시험은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설때 뭐를 밟아야 서느냐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고 대답했더니 그 정도 상식만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은 합격한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그 얘기만 믿고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러 가서 시험에 떨어졌죠. 그 다음 이제 일주일 동안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후배가 이제 운전면허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그랬죠. 상식으로 시험치는 거지 공부해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다. 자동차 설때뭘밟으면 서냐. 후배가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고 대답해서 그 정도 상식만 있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후배도 시험에서 떨어졌죠. 결국에는 어떤 자격증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과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 기간과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본인이 얼마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스케줄을 짤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완전히 처음이고 타자도 느리다 하면 3개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타자가 빠르다거나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잘 쓴다 그러면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공부하시고도 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자가 느리거나 아니면 함수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유튜브에서 방과후 컴퓨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선택하시고 영상의 순서대로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과후 컴퓨터를 검색하시면 두 번째 화면에 방과후 컴퓨터라고 나옵니다. 방과후 컴퓨터를 클릭해주시고 방과후 컴퓨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시험 순서와 주의점부터 사무자동화 오피스 설치 시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공개문제 1회부터 공개문제 6회까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2021년 7월 공개문제는 6회까지 있고 이전의 공개 문제는 12회차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은 반드시 본인이 시험 접수한 시험장의 버전과 연습하는 버전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다른 버전으로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메뉴를 찾지 못해서 실격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버전으로 연습해 주시고 2007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실기시험 순서와 주의점 아래에 설명란에 보시면 2007버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2007버전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질문 방법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실 때는 지식인 또는 유튜브 댓글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전화나 문자, 카톡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시험이 내일이거나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격인지 너무 궁금해서 막 새벽 4시에도 전화하시고 아니면 제가 수업 중인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 문자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 6회차를 모두 공부하신 후에는 가채점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감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모를 때 가채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해당 문제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공개된 6회차 문제를 공란 없이 모두 풀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오타 검사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타 검사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시간이 2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한해차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걸 한해차를 2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차를 풀면 반드시 인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인쇄를 했을 때 인쇄물이 한 장에 인쇄되어야 하고 모든 내용이 잘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가채점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과 반드시 같은 버전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격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격사항은 첫번째가 미완성입니다. 내장을 출력해야 되는데 내장을 출력하지 못했을 경우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표, 그래프 이 두가지는 엑셀의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DB는 조회화면과 보고서입니다. 다른 말로 액세스죠. 액세스에서 조회화면과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누락하면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PT에서도 1슬라이드 또는 2슬라이드를 누락하면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SP는 엑셀입니다. 엑셀에서 작업표 또는 그래프에서 그 득점이 0점인 경우 실격이고 작업표에서 수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입니다. 그래서 수식 문제를 풀지 못하겠을 때는 그냥 함수만이라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데이터 영역 설정 오류로 인해서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 반드시 범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DB는 엑세스입니다 조회화면 또는 보고서가 0점인 경우 실격이 됩니다. 조회화면에서 SQL문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만약에 SQL문을 실수로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실격되지 않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란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서에서 중간 결과행 동시 오류로 0점 처리되는 경우는 입력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 작성하실 때도 수식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PT는 파워포인트입니다. 1슬라이드 또는 2슬라이드가 0점인 경우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채점관이 판단했을 때 수준이 미달한다고 생각되면 실격이 됩니다. 그 다음 제출한 파일 내용과 출력물의 내용이 다르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조작이 미숙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실격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은 출력물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채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